잡봐더트이브잇 오브 잇브잇브잇브 스태프 중에 음. 재즈 매니아하고 있는 도 음. 좋았고 아 정말요? 네. 꼭 직접 듣고 싶은 곡이 있다고 그럼 어떤 곡 듣고 싶으셨어요? 유튜브에서 치트칭 이런 뮤직비디오 아. 하나 봤었는데 치트치이요 치트칭 칙투칙 무슨 키로 해볼까? 헤븐 이렇게? 응. 어. 아 그러면 한 소절만 일단 어. 짧게 원, 투, трет Heaven 다른 것도 조금 다른 거 어떤 거사이미츠 덤은 어. <웃음> 혹시 싸이미 츠 덤은 사이미츠 덤은 우리 했었던 키. 어떻게 한국만더네 <웃음> 너무 많이 시키시는구나 <웃음> 한국만더한국만더그 혹시 샹총곡 같은 것도 이제 떼드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그 제목이 아 라비앙... 라비앙 로즈? 아 라비앙 로즈 영어 버전도 있고 프랑스어 버전도 1, 2, 3 Hold me close and hold me tight This magic spell you cast This is la v i a a Ça me fait q u e l q e chose. Il est n t r é dans ma c a r On a pas de b o n h e d o n je c o n a la cause. C'est lui u ma folie dans la vie. Il me d i Là, j a r a i pour la vie. o h a i s n o n 이번에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웃음> <웃음> 그 재즈즈 무엇인가 가 아, 시나요 요즘 그스 지금. 아, 하시는거예요샤거지두거두금 두비 거거 말하시는 거 지금. 거를거야금를 이거 지이이 샤바다비다바다비다비다비다바다바다바다바다다비다바다다바다비다비다비다비다비다비다비다비다비다비다비다비다다 <웃음> 제가 아는 곡 중에 Dream of a little dream of me? 어? 그거 우리.. 네 개인적으로 조금 아 정말요? 댄스 아. 매니아시라고 오이곡 <웃음> 아는 분 많지 않으신데 <웃음> 너 먼저 시작해 응. o Star s h i n i bright above you 그걸 모르실지 궁금한데 아. 혹시 좀 챌린지처럼 저희가 계속 부탁해봐도 될까 챌린지요? 네네 <웃음> 어... 네. 한번 도전해볼까요? 매니하니 빨리 아. <웃음> 아. 그러면 이번에는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아! Oh,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어어 어. 아. 원, 투 Grab your coat And get your hats 중 s t e r y get y o u 아, 그러면은, 어, do I 이거, 이유이 어, 이거, 이 곡도 <웃음> Do I love you? 다 어떻게 다외 이거. 이신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듣는 거를 앨범 찾아 듣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l o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y 흡스럽게 부탁드린 건데 스태프는 소원 이뤄줘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이제 <웃음> 쉬셔도 될것같아요 <웃음> 아유 <웃음>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